빵 어. 오씨 빵이 2.5 칸이었어 도대체 왜2 c 에칸 아이가 혹시? 오 싫어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지옥이, 아, 지옥의 구덩이 한번 들어가 보실. 뭐야, 뭘... 깜짝이야. 아니, 사탕수수 사이에 크리퍼가 섞여 있어, 왜? 왜? 무섭게. 아야. 터졌다. 지에. 지에? 아, 실수였다 나 아, 과제해야 되는데 귀찮다. 시에 했대, 당근이. 아, 근데 과제해야 되는데 어... 너무 귀찮고. 언제나 안 귀찮아, 여기. 9월 일 오늘 9월 6일이네? 나도 응. 온라인 인강 들어야 하는데 하루 안 들어 놨거든. <웃음> 레전드. <웃음> 오. 인강 다 들어다 해야지 책라한게 이거 아 어, 패치 노트 맞다 호그 최강의 캐릭터가 되자마자 다시 병신되던데 대치보니까 불쌍한데 아씨 그게 왜이리봐 터 오... 이러면 몇렙까지 인챈트가 되지 뭐? 30레벨 나 목소리 그대로냐? 어씨 뭐라고? 야철 없는데 차려 입어? 철몇개 있냐 우리 철한 세트하고 세개한 세트하고 세개 67개. 빠대한판뛰고 있을까? 겁나 없네. 뭔데, 오버워치 하게? 방 땡겨서. 아, 나도 할까, 오버워치. 난안 날려, 오늘. 약월을 너무 많이 했다. 약월을 하고 있군. 나 저녁에, 네모 게임 할실나 지금, 나 하고 있잖아. 아, 뭐 하는 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롤할 때부터. 네. 계속. 아, 나뭐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오. 아, 근데, 저, 야, 철한 챕터 하고 반 있다. 한 세트 okay. 반한 세트 반 오우 세트 오우 쉣트쉣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다 써볼 일이 없어서 아 아. 뭔 소리냐 자꾸 당근이 뭐 터트린다 크리퍼 이런 당근 자 이걸 해서 일단 저거를 만들어놔야겠다. 음. 나생니 겁다난 오랜만. 1 2대 배. 야 그러고 보니 크리에이티브 모드 켜가지고 당그거 꺼내야 되나? 뭐? 뭐냐? 그 씨앗 하나 있는데. 닭? 아, 뭐더라? 저, 저쪽에 있던데, 어딘가에 동물 아니, 사탕무 말고. 그니까. 닭 있는데, 저기. 닭, 닭 많던데? 음잘 응. 돌아다녀봐. 야. 그거? 이 실크로한테 배웠는데, 호그 빨리 빼는 법. 엔터키를 누르면 티팅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 깔기고 있으면 호그, 호그 피갈 수 있어. 오우, 쉣. <목소리> 괜찮다 난 파라가 안 뺏겨서 계속 할수 있지 야 파라는 뺏길 일이 없어 한 동안 계속 없지 않을까? 영원히 없을 것 같아 근데 파라 또 막상 하면 재밌던데 재미는 있지 픽을 안 하고지 나이 아, 같 나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데? 어 도망가 야왜 재미만 있으면 어떡해 혹시 뭐지 렉렉 엄청 걸리네왜 이러지 드디어 i3의 효과가 발동되었다. 리얼 i3 때문에 이건? 컴퓨터를 새로 사야겠다 이 정도. 이거 5년 됐다, 5년 넘었다며? 사야지. 내건는 시전 출하 바꾸니까 정말 쾌적하다. 이건은 네 완전 똥컴인데 지금 그건 컴퓨터도 아니다. 꼬리 를못주요 그럼 당근 있었던 거 달라해라. 깔깔깔. <웃음> <웃음> 어. 에코컷. 난돈 준다고 하네. 받을래. 내건 오버치 워안 들어간다고. <웃음> 내건펜 <펜트웜> 팬티웜이라고. 어. <웃음> 오 씨. 팬티. 펜지컷 깔끔하고. <웃음> 어. 와, 아, 그 영상 녹화해서 대충 올려야겠다. 어우, 너무 좋아. 오, 나 너무 잘하는데, 이건 봐? 3개... 오이 3개. 9개. 어디 갔어? 가죽 6개. 만들고 책아씨아인제드테이 <웃음> 만들고 왜 이렇게 찾아졌어 음, 너무 화날라 한다 이제 어 옛날에 책한 번만 뜨면 세 개씩 나오지 않았나 뭔데 지금 지금 안 그러나 지금 한개아 극혐이고 극혐인데 레드 스톤 누구 쓰는 사람 있음 지금 나요. 음, 레드 스톤 제가 쓴다 얘거 쓰긴 씀 그럼 받아갈게. 오 버섯이 나버섯. 아 여기 있으면 책으로 취급을 안 해주네. 아이침대가 주황색이다. 저거 안 된다. 저기서 자다가 꼴등 되겠어. 렉렉좀렉좀 그만. 아니 렉이다 렉.. 렉, 렉 너무 심한데? 옵치안야겠다오호호호렉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 박민성의 렉이 니한테 갈게 분명하다 내아내렉 아, 거는 옵치안 들어와 다고 거의 <웃음> 그거랑.. 그.. 그 컴퓨터가 지금 민규한테 가가지고 민규 옵치에렉 걸린다 얘가 이제 이제 안 돌아간다 좀 있으면 언턴드다 <웃음> 오우, 씨, 안 해. 골프에 돌아가면 내꺼보다 좋은 거다. 오케이. 골프이안좋아간다 계속 골았다. 인첸트가 16레벨까지 되니까, 어. 14에 책장 7개가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요, 저걸? 야, 소동이냐, 여기. 말, 말도 잡아서. 무조리 시에다, 이 녀석들. 이 정도는 쓸만하지. 이 정도는 시에 할만하다는데, 당근이. 아, 당근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딴거 켜졌어. 아닌데. 혹시 시에가 켜진 건가? 아, 또왜 이래? 내가 왜래 걸린지 진단해줄까? 혹시 니네 컴퓨터에 CA를 깐적이 있나? 정말이 그건 너무 정직한 그거 아닐까? 뭐라고 해야되지 아니 저게 거의 주범이더라고 내게 어? 옵치왜 이래 진짜? 저거 정밀 진단을 받아야겠는데 미규 컴퓨터 아 진짜 꺼야겠다 다 노답이래 이게 옵치 안돌아가냐? 갑자기 아, 방송 키 치... 아! 치웠어. 오케이, 대원이 아, 방청, 방송을 방... 봤었다. 오케이, 방송 치고 있었네, 레전드. <웃음> 방송 키야? 어쩐지 아, 키고 어쩐지. 차이가 많이 크지? 내 것도 방송 키다가 하면 갑자기 내걸린다 가끔씩. 아, 무양동 들고 올 거야. 아니. 만들기 괜찮은데. 너는 탄광이나 해라. 이미 하고 있다. 나는 방부다와나 41레벨이었는데 45레벨인데? 레전드. 난 76레벨이다. 이 녀석. 그거는... 7 게임 3기 C. 자. 인터넷책 만들면 나로, 나로 좀 쓰자. 어.. 나 신기하다 유튜브 안 하고 있는데 댓글 달지 자고 특히 시망이 게이 테스트인데 오우씨 예. 아니 그게 왜 선택 받아요 아 맞다 나, 나 어제 판광 발견했는데 선택받을 만했네 어. 내가 게이 되는 게 뭐가 좋다고 유튜브는 이 게이 되어서 야, 게이. 내발음 못한다, 그, 아직까지. 게이. 게임 처 참... 아... 게임 개 느린데. 어라, 잔디끼를 어떻게 만들더라? 흙. 왜, 삽으로 사 터치해봐. 아, 이, 근데 잔디끼를 아, 됐다. 잔디끼. 야누소좀 도축해줄 사람이냐 어... 가죽 건강 무자래야석탄 아직도 필요하냐? 어 어? 있으면 좋지 갖고 와래 석탄 그 지금 엄청 많던데? 어 그렇다고 일을 안하면 그 게으른 거다 그래서 하고는 했는데 일단 그래서 민규도 잠못 잔다 이가 민규 그치. 어제 그거였다 이가 그거 뭐냐 불친만 불 했다 이가 아니 독구가 했는데 오늘은 니가 아, 덕... 불친번이다 얘기 꺼기 위해 너불친번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제 유튜버다 신기한 걸 많이 봤다 일단 게이 테스트가 자꾸 알고리즘의 어. 선택을 받는다는 거랑 어... 게이 테스트 저거 나중에 막 봤더니 막... 아... 10만 뷰 넘어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웃음> 아, 몰라, 뷰가 왜, 왜 저게 많지? 어, 게이테스가 아, 근데 그냥 나둬놔봤다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 유튜브. 나쁜 새끼들. 큰 고르지마 컨 이거, 이거, 이거, 에이메스비 아닌데? 아, 그리고 하나 에이. 신기한 게, 어, 마크 영상이 이것까지 해서 500개네. 그래서 접을 거다. 오우, 쉣. 안에 아, 네, 이제. 뭘? 마크 영상 찍기요. 어... 잘 접었다. 아, 그게 어제 그냥 시시해서 녹화했는데 그게 499번째 녹화여가지고. 어. 하나 더 찍고. 포기 안 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귀찮아. 아, 독거 뭐임? 더크리에이터 했었나? 응? 있었는데. 어. 잠깐 정리했다. 그래. 저 코코아콩하고 아. 그런 작물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수입해왔다 와 그거를 그... 크리에이티브로 가 수입하네 응 그거 얻은 코코아콩 얻으려면 정글에서 엄청난 확률을 주고 찾아야 거든여 정글이 없다 <웃음> 웹 자체에 정글이 없더라 응 그러니까 그냥 못 찾는 거를 내가 손으로 꺼냈다 <웃음> 찾은 것도 다른 아니 다른 지형은 다 있는데 정글만 없어 그래서 그걸 라가좋지 오케이 그러면 도구가 정글 가는 걸로 하자 뭐요? 오케이 덕후가 정글 가야지 싫어요 정글 바이크 힝! 이미 <웃음> 한 번에 치면서 <웃음> 아 정글 바이크 <웃음> 어허씨 그건 진짜 사람 할게 안돼 음, 그건 인정 하지만... 그건 인정한다 야,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돌아 지는 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돌아 지는 걸 해야지 어. 아, 돌아 가지라 어, 어제, 어제 탕광 봤는데 탕광 어딘지 모르겠다 태광 어우 당근 기억을 잃었다 어제 민규랑 같이 가라, 가다가 갑자기 패컹 봤는데 불침번이 나세요 서, 서버 꺼져가지고 그 뒤로 아. 기억안 난다 자 그러면 500화 특집으로 당근이 불침번을 하겠습니다 당근 진짜 잠안 자는지 안 자는지 내가 검사할 거다 <웃음> 디스코드에 2분 간격으로 불침 번 쏘라. 2분 간격이면 귀찮아서 안 하겠다야. 어허. 아, 이다. 그럼 그럼 나 그, 나로 2분 거. 그럼 만들어야지. 그래야 불침 번이지. 번이지. 그럼 나도 2분 간격으로 매크로 만들면되지 아니면 특집으로 뭐할 만한 게컨텐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음. 그런 거 없다. 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특화 코는 몇 만들 수 있더라. 어? 코코아콩으로 코코아 뭐 만들더라 코코아 가루 만들어줘 가루 가루 만들면 뭐가 되지? 가루 만들면 갈색염료가 되죠 아, 깎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왜 먹을 거못 만드나? 코코아 가루는 어 만들어 어 깎아 만들 수 있는데 쿠키 쿠키 이렇게 하나씩 키워주자 야 그걸 왜 걷다 박아두는데 저기 잔뜩 맺혀있는데 굳이 저기에 박아 저거는 그냥 바구.. 꼭사거 없지? 그건 수확물로서 놔둔 건데 이놈아 아니다 저것도 키우는 거다 징징이라는 작품이다 네 음. <웃음> 이거 잘 봐봐 옆에서 보면 이거 징징이 코같이 생겼어 아 음, 석, 석탄 그치. 개 많네 미친 와 뭐야 석탄을 캐는데 레지스톤이 나오고 레지스톤이 나왔다 이거 그냥 나오네. 쓰자 이, 이.. 이 밭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씁시다 아 여기다 해놨네 응 음, 어.. 아네 코코아 어.. 위치가 되나보나 코코아는 높이 쌓을 수 있으니까 쿠키 만들어올까? 아 이거 쿠키도 되지 참 아니다 근데 수박은 익었을때 어떤, 어떤 그래픽이 넣냐? 어? 수박은 아, 그거... 익으면 어떤 그래픽이 넣그냥 포전 포전만 포선. 넣을 필요잖아응 음. 아니 수박 익으면 어떤 그래픽으로 되냐고요? 아. 어... 그냥 복게 자라있어서 그냥 어차피 그냥 놔둬놓으면 옆으로 수박 축 처지니까 뿌리 처지니까 맞죠.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걸 그건 그, 그거랑 똑같다 이거 호박이랑 그냥 놔둬놓으면 돼 알아서 자란다 아 달콤한 열매 수확할 때 조심해야 한다 네? 뚜껑 깨진다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마약이드만 야 불법 마약 재배하는 데빠안 <웃음> 입으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어, 대체 왜 불법 마약 재배하는데요 여기서 누군가가 마약이란? 그 마약 봤다 네? 먹어봤다 나 먹어봤으면 인정이지 너 해봤구나 얘네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안 신고 싶은데. 왜? 꼴등이다, 이거. 괜찮다. 꼴찌가 뭐 하게 타는 건데. 그래, 이 녀석. 맨날 꼴등만 그래, 예. 하고 당근 꼴 골... 아. No. 당근, 54등. 어? 54명 중 54등. <웃음> 석탄 불어 탄다, 등장 석탄 너무 많은데? 그럼 적당히만 캐러? 아니면 중간 창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다가다 박아놓던 거 내일 깔까? 그러면 절 겁나 캐서 계속... 상자 카트 <웃음> 어. 만들어 볼까? 파워레일 만들려면 금도 필요한데? 금캐놓고해야됐다금 금, 많다. 아 이따 69개로 모자라다. 아 그, 그, 그거밖에 없나? 69개밖에 없더라. 확인해보니까. 괭이가 필요하다. 땅을 밟아버렸다. 아 미친 나무가 없네. 왜? 국경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다. <웃음> 아저저 저, 갑갑한 용민네 저거. 준비가 안 됐다, 저거 준비도 안 됐고 아, 다... 내일도 불침번이다, 넌될건다 <웃음> 캐가지고, 어차 불침번해라, 너 어디 정글에, 어디 광산에 나무 없나? 없다 광산에 나무가 왜아예야 아, 있긴 한다 아, 있긴 하지, 그래 기둥받침대로 쓴 그것들은 있긴, 넌 음,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찾아라 못찾으면 너는 집에 퇴근 못한다는 찾을때까지 퇴근 아 근데 내가 찾아놓은게 한군데 있긴 한데 겁나 멀는 괜찮냐? 나 저번에 폐광 본거 같은데 폐광 어딘지 모르, 모르겠다 아그 폐광? 엄청 음. 멀리 나가야 되는데 같이 가실? 나... 아 근데 이 근처에 있던데? 어 야, 조금 멀리도 있는데 한번가보실 나랑. 근처에 한군데 있는데 민구랑 가다가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난다 책 텔레포트 있지? 음, 있지. 그거 써서 갈까? 일단 나는 집으로 갑시다. 나, 나무, 나무 다시 구해야 된다. 아, 나무도 캐서 가자. 거기 나무도 있으니까. 어. 아, 나, 나, 나 일단, 나집좀 갔다 갈게. 야, 그때 밀크컴 돌아가고 보고 난 오버워치가 저렇게 사양 낮은 건줄 몰랐다. 나도 개 높아서 나내 컴퓨터 안 되는 줄 알았거든. 아, 잠깐만. 내 네, 옛날 컴퓨터 아이스 구나 아니. 데스매치에서 바스티오 누가? 해 <웃음> 데스매치에서 바스티오 왜요? 어? 그 충한리 하지 않나어나 하지. 않나? 어, 나 한지. 응. 응. 리얼 데스매치 바스티오는 개노답이다. <웃음> 그게 2대 3의 재미라고 들어봤나? 진짜 데스매치 바스티오 개노답인데? 어.. 그거 있는데? 리얼 리얼 데스매치 바스 모두의 표적이야 여깄네 일단 양동이 하나 챙기고 오 여기, 여기 밑에 그거 있다 아 금이랑 철이랑 레즈촌 다 있는데 캐지 못하네 <웃음> 어 나랑 가실? 지금 일 일하러 갈 건데 나. 나 일단 좀만도 탐험 탐험 좀 해보고. 어나 옛날에 찾아놓은 동굴 한번 가려고. 어 동굴 좋아. 어 엔더맨 있다. 엔더맨 먼저 펴, 먼저 안펴면 되지. 아니 어. 나니니 니는 진다 무조건. 안 쳐다봐도 된다 저거. <웃음> 안 쳐다봐도 <웃음> 당근이어서 진다. 오호호 <웃음> oh, 엔더맨은 그냥 벽, 벽 보고 이렇게 그냥 갔다 53.. 집 블럭이 53개 인데 내가 하나 더 만들어도 되나? 야, 여기 철 맞는데 엄청 내가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나, 나무가 저기밖에 없구나. 사바나의 단점, 나무가 적다. 아, 나무가 객 겁나 불편해. 이쁘게 생겼긴 한데. 그래서 출근을 할 거다. 어, 그럴듯 없다. 어... 어, 뭐야, 랩, 랩 뭐야. 혼동에서 봅시다. 어디서? 대원동? 응. 음. 아니다, 디지트 시티다. 그러고 갈까? 어, 아, 그래, 나집 갔다 가고 싶은데. 응? 음? 집 갔다 온나? 일단 탐험도 마저 하고. <웃음> 나 일단 독구 집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 좀 갖고 가야겠다. 도둑질이다, 바로. 음? 아, 여기, 여기 탐험폭도 이거 다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여기에. 어, 여기 다 겁나 많네. 어디에 있는 내 집에서 뒤진다는 거야? 아, 거기를 왜 뒤지는데? 어, 혹시 쓸만한 게 있나 싶어서. 그건 내, 내 방, 내 꼭대기 방에 있는 어. 거 빼면 다 없는데? 한 대만 그래. 잡았다. 나이스. 아, 꼭대기 없네. 방에 쓸모 있는 거 박아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건이 없네. 어, 그거, 그거를 파밍하러 간다. 꼭대기 방에 무기밖에 없는데? 아, 왜텀 무기밖에 없냐? 이거. 아... 구구바다 그냥 온 김에 들렀다. 어 여기 진짜 뭐 많은데? 금하고 다 있는데? 레드스톤하고 다이아빼고다있아 <웃음> 다이아가 그건... 있어야지. 제일 아, 중요한. 그럴 땐다이아를 아, 찾아야지. 로브사기템 밖에 없잖아. 대원도 있고, 크리퍼. 크리퍼도 있고. 송아니가내집 갔다가 지금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다 어, 엄청 좋은 무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했다 애가 그런 거 밖에 없다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다른 나가서 다른 데 가자 자 디지털시티로 왜 이름이 저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니가 음, 지었어요 여긴 뭐야 이거 아, 캘프 먹는 속도 존나 빠르다. 아, 그 작작작. <웃음> 당근 막 d p 그책 있지? 음나책 있지. 어, 뭐야, 여기. 책으로 없나? 근데 광산까지는 책으로 못 가가지고, 마인카트 들고 오는 거 추천할게. 야, 우리 나, 무없나 음, 나무가 없다. 주변에서 캐야지. 아니면 나, 나, 원정가서 캐야나 나, 나랑 원정가자니까. 나무 캐로 나무가 없다. 우리 전체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 한 건데. 어, 레드웨스톤 지금 저어 넘치거든 일단. 진짜 쩍어 넘치네. 와 이게 뭐우요 울기운 기면네 옛날 집에 갔다 와볼까. 석탄도 넘치고 철도 네, 꽤나 네. 많아. 있다. 이 펜트하우스에는 뭐 없냐고 펜트하우스 거기 아무것도 없다 아. 올라가면 괜히 시간 만든다 갈 필요가 없다 이거 좀빼줄래근데왜 이따 막아놔? 야 위에 용광로가 있는데 왜 다른거 쓰냐? 용광로가 두배로 빨리 꺼지는건데 상관없다 어차피 여, 여기 갈거다 이제 어, 다른데 어, 다음은 DHT로 와줄래. 원정을 가는 거다. 일단 조약돌하고 삽뭐 이런 것좀 주워야지. 나무, 나무 아예 없나? 어, 없어 거의 아, 없어. 아, 나무 하나 있네, 하나. 나중에 버섯도 한번 키워볼까? 야, 회색 버섯 주운 거 있는 사람? 어, 어 그서... 그거는 동굴가면 많으니까 들고 올게. 나 빨간 버섯 있어, 빨간 버섯. 어, 그것도 너. 뭐... 버섯, 저, 버섯 저쪽 창고에 넣어놔야겠다 거기 있잖아, 거기 넣어놨지 않은 빨간버섯 아, 저게 다가 음. 어디 있냐, 당근 어디 어디 가면 됨? 디지스틸? 어나 여기 서, 철하고 좀 들고 와서 아, 나 철국깨기 아, 하나 남는 거 있는데 줄게 어, 새거 아, 있다 어, 나무로 만들, 나무 만들어야 된다 새거 있다, 나 철국깨기 하나 오케이, 디지스틸, 디지스틸 네. 니들, 갑시다. 오, 데스매치 갸사라보 어. 뭐 있다. 니 이거 들고 왔냐? 뭐? 이거. 어? <웃음> 쟤나테 <왜> 왔냐. <웃음> 쟤... 내가 카트 들고 와라 했는데 안 들고 왔다, 결국. 예에, 데스매치 1등. 저거 바로 비난했다. 흙이. 크기... 아, 너무... 크기 있네. 아. 아, 어, 이거 내가 했는데 다른 호구가 받지 못네. 아, 너무해. 자, 이거 타고 아. 3번인 가까지 4번까지 갈 거야. 잠깐만 방향이 뭐지? 아, 마크나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야, 나도 기억 안나 이제 길이. 아. 잠깐만 여기도 많은데 나무. 아, 근데 여 나무 넘. 나무 넘 편한데. 괜찮다. 급이라서 키부하게 괜찮다. 양동이를 써서 물을 옮깁시다. 조금 겁나 멀리 갈 거거든. 조금 겁나 멀리. 겁나 멀리 갈 거거든. 조금 겁나 멀리 갈 거거든. 아, 씨, 아, 저거 석탄인데 개, 개, 개고 싶네. 와, 석탄. 어디서 자기.. 자, 자기 왜 여기 있냐 음. 야 무슨 나무 필요하냐 그냥.. 뭔 종류든 간에 상관없잖아 그냥 나, 나무 나무 필요하네 나무 나무.. 근데 겁나 배워야 되는 구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배작을 깨봐야 되는 구간어차피철도기 아, 있으니까 어차피 계속 쭉 가는 거다 아, 반대로 간다. 미친, 미친 닭. 닭이 밀어서 당근 탈락. 어, 어, 여기, 요... 뭐야? 여기, 방산수레가왜 하나 더 있지? 뭔데, 거, 거기 마인카트 하나 더 있나? 응, 음, 수거. 아무튼 나 먹을 건데, 이고 왔네. 나 들고 왔다 아 깜빡했다 먹을 거아 쟤는 뭐해 깜빡하는 게맞냐 <웃음> 쟤는 쟤는 아, 왜 아. 괜찮아 먹을 건 가면서 하면 되니까 어디까지 가면 됨? 어.. 4번? 4번? 어 겁나 멀리 가야 된다 아 그냥 내가 가다가 이쪽이 개발이 아예 안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뭐.. 자원은 많을건데 뭐야 뭐야.. 이쪽 동네에 뭐 설정해놨음? 뭐? 이쪽 동네 오니까 왜 배고픔 소시가 없어졌냐? 어? 그거 네가 이상한거 아닌가? 배고픔 소시 사라졌는데? 당근 해탈의 경지에 도착 원래 배고픔 그냥 풀로 타있지 않나? 어. 아, 이 표지가 사라졌네? 뭐지? 이클리에한거 아니냐? 아, 니님 지금... 아, 여기 버섯 있는데 있다. 어구. 어, 사, 어, 맞다, 여기 사막이지? 여기서 보물 터좀 잡, 엔더맨 좀 잡을까? 음, 난못 잡을 것 같아. 오, 자신 없다. 어, 잠깐만, 야, 이, 쪽에서 9번? 아, 머리 아파. 오 머리는 아프라고 있는 거다. 어, 이거 아닌가? 예, 맞지. 샤워해야겠다. 하고, 아마, 4번까지 읽고 맞네, 4번. 겁나 멀다. 내가 텔레포트 제게 안 박아놔가지고. 4번까지 가야 된다고4번넘무먼하 하니까. 나이제 8번이다. 난.. 나이제8번인데어번야왜왜그이다 8번이다. 8번이다. 8번이다. 8다 자, 근데 지하철이 있어서 타나. 불편한... 멀, 멀게. 그래, <레그리> 그게 쉽지는 않겠지. 아지 아, 아, 10번이었는데, 들어가 응. 11번으로 왔어. <웃음> <웃음> 어, 저거, 뭐 하는 애인지도. <웃음> 응. 응. 자, 타서, 나 이제 5번이거든. 그냥... 또나알아될 거야. 야, 너. 어우 음, 하나 랑을 응. 도착 나무 나캐라 4번 까지, 그뭐 지? 짙은 잡나무 냐. <목소리> 일단 동물 많고 동물 없네? 나무만 많네 오우 쉣 이러면 안 되는데 초원이죠. 대동 맞잖아. 초원 초원 쪽이 음. 여기 온네가 나무만 많구나 여기 이 지금 우리가 자리 잡은 곳에 유일한 단점은 나무가 없다는 거지 혹은 자라도 캐기가 불편해. 얘들. 앙. 응. 어, 오 참나무가. 왔다. 그.. 그.. 그.. 그.. 그 참나무가. 어, 그건 맞음자 모습을 생각하군요. 반갑습니다. 휴. 안녕하세요. 네. 참나무만 한 것보다. 단, 일은 아니고 토사를 음. 할 겁니다. 또? 야, 또 대나무 신거 아니야? 야, 이 대나무 신이야. 하, <웃음> 흐, 하, 하. 배나무충 몇번이고 5번 오케이 크리퍼 따위 활로 쏴주게 근데 활로 죽이는 게더 편한 거 같은데요 오히려 네 응, 크리퍼는 활로 죽이는 게더 편해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리퍼 지원자 폭발했고요 못 참고 <웃음> 급발지 맞지 군조장을 보는 느낌이오 뱅가. 야. 뱅가. <웃음> <냉가>. 뱅가. <웃음> <웃음> 왜 하필 겁나. 그게 나오는 거야? 급발진 겁나 하니까 어딘? 어, 왔네. 진짜 노래에서 어. 가장 재밌, 재미, 게임 재밌으려면 어서픈 음. 정치질과. 응? 음. 야. 급발진하는 아군. <웃음> 어. 급발진하는 아군. <웃음> 기, 기절하게 에임. 기적의 기적의 c c 기에 알파카 이거 훔치죠? 나뭐줄먹어가지고 나 데려가게 <웃음> 야 이거 끈으로 포박해서 끈 있음 음 지금 나무 원목만 77개 했다 나무 딱두개 뺐거든 나무 두개 뺐는데 원목이 77개 나왔어 근데 이 정도 알파도 부족한 것 같은데 알파카 캐고 싶다 알파카를 캔다고 들었다 순간 콜리션 이 <놀람> <또> 알파카 <놀람> 알파카를 캐면 안돼 <웃음> <웃음> <웃음> 어. 아니 덕구레체 뭐야 어떻게 이런 건데 <웃음> 어 말이 말이 그렇게 들었다 알파카를, 야, 캔다고 알파카를 캔다고 들었어 알파카를 캔다고 아 야, 진짜 생각할수록 웃기네 하이라이 <웃음> 형 찾았다 저거 신고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랄 <웃음> 알파카를 캔다 동국알파카협회에서 <웃음> 이제 클레임 이거. 들어온다 아, 맞다 <웃음> 아, 아, 맞다 총알이 뭐 여기서 그냥 나무만 켜고 갈까임? 어 동굴은 따로 들어가자 작업자로 남겨야지 이 마을엔 대비통 없나? 대비통대비통 그거 뭐지? 계단? 내가 박아놨는데? 그 구조물 쪽에 하나 있다 몇개 있다 네개인가 있을 거야? 음. 야, 야, 야 여기 상인 있네? 어 그거 죽여 못 죽여 <웃음> 오 오, 파피루스가 싸움을 걸어왔다 야, 시에로스가 상인을 걸어왔다 이겼다. 일단, 남, 나무, 나무로 나무 캐고. 이겼다. 어? 나무로 나무를 캐 때. 매끄러운 돌은 구워서 나오나? 응. 음. 나한 세트 55개 캤는데이 정도면 많겠지? 나는 그럼 좀만 더 캐고 갈게. 아, 묘복은 몇개좀 심어주고 가야겠다. 50칸 아니었어. 득칸이지성한테도 그 먹을 거 있음. 어 아, 한 40칸. 아. 아 한짝만 멀리 떨어져 있었고. 50칸이었는데, 그럼. 스나이퍼 깨고 싶은데. 아, 스나이퍼 레디 킹이야, 타게. 오케이. 가자. 아메리칸 스나이퍼 가자. 고고. 기 타고. 아! 깨다 오케이. 아메리칸 스나이퍼. 오케이. Okay, no. 이거 스켈레톤 멀리서 죽이면 될수 있어. 아나 oh. 그거 옛날에 그때 그랬던 거 같은데? 스켈레톤 50m 밖에 그냥 가, 가로 놓고 했는데? 그거 아마. 아. 그냥 야생에 있는 거 그냥 아무놈이나 아무, 아무 놈이나 써서 죽이면 되지. 그지? 그냥 원, 그렇게, 그렇게 깨보고 싶었다. <웃음> 비겁하게. 비겁하다니. 뭐.. 뭐 당근이 맞다. 비겁하고 싶었던다 이가 <웃음> 계속 꼴등이다 <웃음> <웃음> 마치 언제는 꼴등이 아니었다는 듯이 꼴등 <웃음> 없는 꼴등은 없습니다 어, 꼴등 없는 이유는 없지 대광 탐험 과실 너 오늘 나무 좀만 넣을게 어, 나무 겁나 많은데 지금 좀만 더 꼴등한데 야 매끄러운 돌을 어떻게 만드냐? 나.. 그러니까 몇지 이거? 그 절단기 한번 써볼래? 절단기를 써야 하나? 야 이거 몇먹으로 뭐, 뭐 났나? 아마 뭐 뭐. 구운 돌 아.. 보다. 아 근데 그냥 매끄러운 돌은 없다? 그냥 구운 돌로 할거 그거 아마 구운 돌로 어떻게 만들건데 그러니까 구운 돌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푸모탈 음. s 티 할줄 몰랐다고 전해진다. 나무이지 않게 도될것 같은데. 그래. 그거 그냥 자동으로 떨어진다. 나 나무 몇개 없는데? 세 개밖에 없는데? 뭐? 세 개밖에 없어? 세 세트, 어. 세 세트? 네 그럼 그런... 맞네. 나두 세트 열 다섯 개밖에 없는데. 뭐야, 돌을 한번더구수 있네? 설마 이거 매끄러운 돌인가? 그냥 돌. 어. 어. 아, 아 맞네. 그런... 그냥 돌을 한번더 구우면 나오네. 돌두번 돌 구우면 아마 될걸 어. 구운 돌을 구우면 다. 오늘 혹시 깃털이? 어? 깃털이 있냐? 깃털? 닭 잡으면 나오지. 닭을 한 잡아서. 어. 그거 닭. 아니, 아니 그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그건아는데다그를안 잡아서 없다고 아. 했다는 당근이 급발진한 거예요. 아말리 니는 알아들었어. 오케이 당근 오케이 나는 아니, 책임을. 아니 그, 그 몰라서 물은 게 아닌데. 그. 아, 당근 끝까지 설명 부득. 어, 얼 설명 주세요. 오호호야 당근 농담인 거 알지? 난모르다이스 킬. <웃음> <웃음> 당근, 당근 도끼로 찍었다, 방금. 야. 어, 체력이 우나 달네아 된다, 나중에, 당근한테. 이 개인, 메시지를 획박이 날아올 수 있다. 미안해, 당근. 아. 사랑해. 니집앞 <웃음> 네 본부 차온다 <웃음> 아, SUV 있는데. 어, 씨. <웃음> 겁나 무섭네. 나 전에 있던 데 가가지고, 집에 좀친줄 알고. 잠깐 그거까지만 캐고 가자. 너무 많은데? 이정도 <웃음> 야.. 야 나무 원목 뭐, 뭐, 세세트가 뭐가 적은 거야? 겁나 많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런가? 어.. 어 근데 우리 사람 많잖아. 아 사람이 어, 많지. 왓교수님 역에 닭이 있군. 넌잘 걸렸다. 닭발견 닭발견. 설마 그 농장에 있는 닭마라는 거면 그건 버지시켜야 야, 한다? 자 그만 캐자, 가자 어우 어우, 어우, 할게. 이 주민, 주민 활쟁이들하고는 썸을 최대한 아, 피해야 돼. 요목 떨어지는 것좀 심어놔야겠다 야서바이벌에서 마을 디펜스 해보실 그냥 물목 가져가가지고 우리 땅에 심으면 되지 않아? 아또 마을 하나, 아직 안판거 하나 있긴 한데 몰라 나중에 하지 뭐, 대원이 있을 때 에. 외교를 하는 거다 아마 외교보단 전쟁이 날것 같긴 한데 <웃음> 전쟁 음 나도 나도 몇 개고, 생각보다 몇개 없는데? 몇개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일 여덟 아홉 열 세트 열 세트 있는데, 야 그게 작은 거야? 다못쓸 건데 아마 건축하지 그래. 않는 이상 건축해도 음, 못쓸것 같은데 나는 응 음. 근데 이왕 건축할거라도 나무를 한 종류만 사용하는건 아니니까 나무 쓸거면 한옥이 제일 예쁘다 난 딱은옥 얍 음? 오케이 야 그거 캐고 그냥 가자 아니 난 미역 다이 갑시다 야, 다이아가 돈 모자라다 맞다 뭐야? 와닭 진짜 많이 사야된다 어 진짜? 그 옛날 거... 마을 갈 필요가 전혀 없겠네 그 까까로 옷을 껴서 몇 마리 데리고 오실? 그럴까? 까까가 있어6유다유개 갑시다. 난 기차 타고 닭 다시 모여있는데 그 그쪽 방향 가다야지. 오케이 아마 이쪽 방향 맞을걸 <웃음> 어, 잠깐만 야 따라오지 봐봐 왜? 여기 우본일수도있다 거... 설마 그래서 일단 마인크트만 보내놨거든 어? 어쉣 진짠데 <웃음> 진자가 그, 그럼 그거좀 캐가지고 내 쪽으로 좀 보내줘 이 박녀석 이롱 와라 당근 탈걸 이롱 차 도둑질 당했다 당근 어? <웃음> 어, 스톱맨, 스톱맨, 나한테 조선하고 있는 거 봐라. 내거 사라졌네? 안 아, 꺼져? 괜찮아. 나무, 나무도 많고, 털도 있으니까, 낭비하면 안 된다, 근데. 낭비도. <웃음> <웃음> 야, 유리를, 유리 판기길 어떻게 만드냐? 너 어디 있냐? 나 가는 중. 어, 탁 찾으러 가는 길에, 상인 발견. 너 어디 갔냐, 진짜? 나? 걸어가고 있다참 폭포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네. 고노 줄르든 방향 가야지. 아마 거기에 나올 건데. 아니 계단이 없어, 여기. 뭐? 폭포봉... 540번 여기에 계단이 없어. 아, 그냥 아, 만들기 거... 차서 안 만들었다. 거기 계단 어. 없다. 여기 와봐. 그냥 블럭 쌓고 올라가시면. 당근... 어디가? 여기가 어딘데? 야, 상인아. 어... 이거 타고 2번으로 오면 된다. 2번? 야또 거지 같은 거. 2번이라고. 왜왜안사는데상이야 왜 2번 2번으로 3번. 오면 된다. 걸어서 오세요. 네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오늘 그냥 서버만 열어줄게 나. 오케이. 오늘 나가야 돼서. 오케이. 지원이 <웃음> 왔냐? 아니. 아니? 오늘 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는생각이 저거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된다고 들었다닭 뭐 왔다 왔다 더 보고 여기 개발하고 가자 잠깐만 닭 대신 파피루스가 있다 잡으러 가야지 닭대 굿모닝 오케이 잡았고요 파피로스 개꿀맛. 어, 야, 나물 퍼올까? 어디서? 야, 대원이 네가 처음에 만들어줬던 방패가 엄청 일 잘하고 있다. 리가 <웃음> 대장장이 김대원 숨씨라고. 야. 어허, <웃음> 대통령이다. 대장장이다. 역시 대원장. 조리치 직업이 몇 개니? 응? 대우 시작하는 건다할수 있다. 오오오. 가능. 그럼 대로트도 <웃음> 할수 있음. 헤헤? <웃음> 야, 포켓몬 오, 이 잡았다. 야, 여기로 가보실, 당근. 어디? 어디? 어디로 가면 폐광이냐면, 여기 불 있는 곳 있잖아. <웃음> 어. 도코본 <여쭤도 있어. 웃음> 거냐? 어, 나 엄청난 거 봤다. 응? 바로갈거 있다. 거니? 정말 너무 엄청나서 화가 난다. 네. 들가자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잠, 나 그게 없거든? 코볼터 좀 가자. 도울좀 있냐, 너. 어, 오, 삭제 절단기. 수... 뭐야, 이거? 오, 삭제 절단기 생긴 거 멋있게 생겼고. 쓸데없이. 이 마을에 데이통 없나? 거기는 똥을 아무, 없는 것 같다. 똥을 아무 때나 지리지 않는가 보다. 그러게. 다들 교양, 교양으로 가득 찼군. 대신 참아갖고, 롤에서 짜는 거지. 충안에 응. 이러면 될 듯? 일로 오면 된다고. 아니, 자꾸 당근 패드립 하는데. <웃음> 일로 오면 <홍보면 웃음> 그쪽 방향이 아니라서. 아, <웃음> 이쪽에, <쪽이, 웃음> 이쪽이 아닌가? 반, 저쪽? 저쪽 반대 저쪽이네. 이쪽이 어떤 걸로 가는데 덕인데 덕보였는데덕 탔다. 우리 도 오라미시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고 있다. 그거 불매 당했는데 오라미시. 아 진짜로? 어 그거 일본거다야 뭐가? 오르라멘씨 나도 몰랐다 그게 일본거였어응 음. 그저 놀랐다 우리 그러면 그거 먹어야겠네? 이제 응. 여명 철자 먹어야겠구만 가는 <웃음> <박하수야. 웃음> 여명. <웃음> <총알이> 여명 먹자 <웃음> 여명 탁 됐네 어. 이름? 여명 808 겁나 좋다 야그 뭐야? 숙취의 소재야? 어. 숙취의 소 응. 다시, 나 헛게트. 주원, 주원이한테 나. 완전 특혜약이야. 어, 주원이한테 특혜약이야? 흐 <웃음> 주원님 저걸로, 저, 저걸 안 먹으려고. 그랬 전화, 그, 택시에서 토한 날에. 음 영양 안 먹었으면은. 음 죽어서 났냐? 이거 죽일 뻔했다. 지옥 갈 뻔했죠? 왜? 아, 근데 난 그런 거 먹어도 안 깨더라, 술이. 쉽게 안 깨는 게 정상이야? 그게 한... 개가 이상한 거야? <웃음> 그 깨는 건 그냥 정신력 차이인데, 요 총알이 <웃음> 어디가? 수... 닭발견, 닭발견. 다 음... 술다 먹고 나서 그 음. 다음날에 먹는 거지. 닭, 닭장 닭, 닭장 나, 날 따라와줘, 닭. 어, 나 이렇게 길 만들었어. 닭친구들, 날 따라와줘. 오케이, 야. 폐광 발견했다. 가자 옛날에 내가 택고 거래 일단 내, 내일 좀 떼서 가자 여기 옮기면 나 상자 좀 찾아갈게 상자 있을걸 아마 거, 어 찾았다 벌써 덕두마리 뭐또 가요 야너실 뭐 필요하냐? 어우 쉣 어우 저리 가나시나 않아 씨 아, 독거미 있지 맞다 여기 야야 독거미 스포너 있는데 이거 놔둬 놓을까? 근데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아픈데 얘 두꺼미 스포너? 어, 어느 쪽인데? 죽.. 아 죽었다 아 <웃음> 죽었네? 살해당했다 두꺼미가 <웃음> 아프예 약했다고 전해졌야 이거 가본 만들어서 가야겠는데? 내가 있긴 한데 어 어디 쪽임? 레일은 뜯으면서 가자 이거 거미줄 또 혹시 있을 거 같으니까 활 겁나 만들 거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약간 어, 오프레이에서 포작 하듯이 활이 인 친트작 겁나 할것 같거든.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진짜로 포작 하고 있으니까. 하하, 왜 포작? 이그 녀석 엘맨 가면 쉬워진다. 어, 상자 찾았다. 오, 다이아가 두 개다. 어디? 여기. 사, 여기 상경. 오, 찾았다. 난 자기 두 마리다. 내일 와가다 보면 나오니까 무조건 내일을 다 갖고 가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시너인성문제 어, 그, 아까리다 <웃음> <웃음> 아 찾아주자 아, 요새, 요새 요새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이균이지 여기 있네 응. 오우쉣 그래 네, 맞지 요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요새 요새는 이균이다 여기 <웃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야너 머리부터 발끝까지4번야 야. 4번은 개인주의야 <웃음> 4번은 이거 독감사... 이 개인주의야 보고 은 개인주의야 5번은 개인주의야 5번은 개인주의야 5번은 개인주의야 5번은 개인주야 5번은 개인주의야 5야 저는 닭물고 어, 말 들어가고 있어서. 적구 니네 비석 근처에 봐봐. 나 뭐가 거 오. 없어. 이리와고 꼴. 어. <웃음> 엄청 천천히 내려오고 있네, 뭔가. 근데 얘네는 천천히 데리고 와야 돼. 빨리 데리고 가면 얘긴안 어. 누우잖아. 야, 여기 흙이, 흙이 잔디가 안 돼가지고 식물이 안 자란다. 야, 여기 대발된데 미규 니 오실? 여기 스, 스, 켈레톤이랑 독거미 스폰은 동시에 있는데. 가만나 <웃음> 닭, 닭좀 고득여야 돼. <웃음> 네 개는 온대, 여기. 나중에 오실. 자, 야, 깨나... 나 죽었다. 사... 나 죽었다. 난 살았다. 나, 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 여기 겁나 무서운데. 오케이, 닭을 농장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야, 스폰은 이거 부수지 마. 꼬꼬야, 꼬꼬야, 꼬꼬야, 여기. 이거 스포, 스포너 안에 햇불 스포 설트하면안 나오지 않아 꼬꼬야, 꼬야 어어, 밝긴 하자, 아요 아예 독거미 스포너가 두개 있는 거지, 그냥. 뭐야, 야, 야, 거으로 낙사함? 어, 어, 하긴 한다. 어, 한다, 걔네들. 응. 쿵 떨어지면 낙사한다. 어, 그래서 죽었다. <웃음> 벽 있으면 은 그거 벽 맞춰서 가는데, AI가. 응. 음. 개교 비슷한 곳 덕후가 <웃음> 대나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거미 낙사 할수가 확률이 늘어나아 거기야 <웃음> 거미가 다 자라는데 더드롭만 못해 닭두 마리가 비비적 하는 장면을 보고 어우 존나 야군어 저기 불빛 음란물 소비하고 있는데 제가 야 음란물 이 아니고 씨. <웃음> 저 음란물 그 저기 아그 뭐라고? 그베? 뭐? 더 심한데 저 뭐야 그베? 많이 심한데요 저뭐내마그이 동물... 네, 네, 가득하다 동물 동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당근이 부배음란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 부배 어? 미쳤네 부벨 대변 <웃음> <웃음> 말고 고배아 부벨 어우, 당... 고... <웃음> 어우, 당근 순간 선우를 주명께 하는 줄 알았네 <웃음> <웃음> 이미 했다 <웃음> 이미 했다 주명께 <웃음> <중연기> 장인이었잖아 <웃음> 야, 일단 다.. 상자 찾다가 다이아 두개 발견했고 대헌이도 많이 발견했다. 여덟 개나 있다. 총알 더쪽넘어갈까너 어디, 응. 어디 갔냐 너? 어, 어? 여기 용암이 있는데 아래쪽에? 니가 약간 퍼프로 하는 흔적도 있고 여기 내가 봤을 때 다이아 무조건 나와. 된장 나무가 너무 많잖아. 무시코 던진 알에서 닭 태워놨다. 나이스. 얘들 산불마냥 나버리네, 갑자기. <웃음> 석탄 캐가지고 석탄 좀 만들어야겠다. 어, 야, 여기 탐사해보실. 여기 폐방이 엄청 넓은데. 그, 그, 그 거기 넘어가서 어디 있던데. 넘어갔는데. 겁나 큰데 있더라. 어, 찾았어, 지금. 어닭말 그, 마리 어꺼비를죽이닭닭말 마리 세 마리다. 약나 아프겠다 폭발했다. 나나 갑바를 안 입고 있어가지고 빨리 죽는다. 크리퍼가 풀발해서 터졌다. 그때 갑바 없는 게더 재밌어. 저, 저 저쪽 맞트 저기 넘어 저기 넘어갔는데 거기. 어 닭이 세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였어. 일로 와야네 마리가 아니고 다섯 마리였어 너 일로 와. <웃음> 야개 <걔> 많아. <웃음> 음, 뭐, 하루 종일 일어나. 너 국갱이 없냐? 나 있지. 하나 줄까? 아니, 나 다이아 국갱이가 있다. 아. 저, 저기만 하는 거지. 저쪽 넘어가서. 어디였나? 일로 와. 네. 일단 저거 미규 냅작 해야 되니까 나또 놓자. 야, 이거 내일 야, 다 뜯어. 야, 이거 오리, 오리 새끼들 거, 데리고 가는 것 같다. 되게. <웃음> 일로 와, 일로 와, 오리들. 내일 있는 거좀다 뜯자, 이거. 아 오는 거 봐. 개 귀여워. 야야이 장면 방송해도 되냐? 우리 어.. <웃음> 오리 말고 오리 사자. 이 녀석 깔깔깔. 이 뒤에! 어? 좀 안에 어. 여기 카드가 제거했다. 내려 와봐. 그 정도, 그 정도 순발력은 잠깐, 있습니다. 나 이거 좀 듣고. 이거.. 오케이. 아, 야야야 거기서 찾지마! 일다 죽고 <웃음> 있거든, 내가. 음, 난 레일, 그 상자 찾아야 돼가지고. 레일 그냥 랩 두고 있었거든. 누구 <웃음> 이름표 필요한 사람? 아이. 어. 아이, 우리, 우리, 꼬꼬마, 꼬꼬마, 닭들.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웃음> 일로와, 야, 일로와. 야, 너도 일로와. 이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거기 상자가 네. 있다고? 여기 일로와, 여기 일로와. 일로와. <웃음> 아, 얘네들 어. 모는 거 생각보다 힘들다. 여기 물도 있고. 여기 이 친구들, 에이, 여기 에이, 에이. 그, 아, 아 아니, 너, 시작되지, 시작되지. 도미 있다, 여기. 도토 있어. 또시작되 야, 그거 블록으로 막지. 독감면은스포아임 무조건. 뭐, 어, 독거. 그냥 나오기도 한다. 그냥은 잘... 그냥 배방가면 나와. 잘안 나는데 오 여기 네일폐광이라서 응. 배방가면은 어, 여기... 자꾸 여기... 나와. 이제 싹 성장을. 야 여기 여기 울타리 좀 남는 사람. 울타리가 울타리는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울타리 우리 나, 나무 가져가면 저건 없진다. 뭐가 나 그냥 내 인벤토리 나무로 어. 할수 만든 거. 어? 총만이 여기 스크린 두 개를 다운다. 내 말은, 마리... 이 닭들 데리고, 한 마리가 이겼다. 이 닭들 데리고, 쇼퍼러 가기 좀 그래서. 그럼 내가 잡고 있을까? 아니, 혹시... 아니, 아니. 응. 아니, 아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어 나야 죽어서 그럼 아이템 좀 갖다 주고 와도 되다 저기다 음, 친구들 어서 어서 들어오시고 울타리 만들고 있어야지 아시아 엔더맨도 있는데 엄청 많다니까 뭐가? 게 헬파티네 일단 여기 있는 레일 갖고 가서 지하철 만드는 데 써야겠다 어디 깊은 물 없냐? 캘프시 모어리기 어 그거 바닷가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도시 바닷가 말고 그냥 깊은 물 만들어버리면 안될까? <웃음> 어야그집 주위에 있잖아 그거 깊은 물로 바꿔보실? 어, 그냥 빨리. 파버려 야 여기 왜 이래? 너무 너무나게 어린... 예쁘게 파져있는데 뭐야 여기 용암도 여기 있네? 여기 배가 엄청 크다 아죽을일 먹을 먹을 거 없는데? 아니 여기 아니 탄수. 여기 왜 이래 네모나게 돼 있냐? <웃음> 야, 야 뭐야? 야 따라 나와. 야 뭐야 이거 레, 이거 레벨업하는 거임? 석탄 캐더니 철이 있고 철 캐더니 금이 있다. 야. 예. 레일이 네, 폐광이 엄청 큰데? 저쪽으로 레벨업 한오씨뭐리커방농장 어디쯤 짓지 야가 레일 캐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다 그.. 그거 레, 레일 캐면 우리 길이름 나중에 금강석으로 쌓면안 되지 호불호천으로 써야지 재미 좋을까? 어, 이집트편 레일 썩 넘치지 않나? 오케이, 코코아 농장 옆쪽 슬 가로질러서? 총알은 레일 거인말거인안 킬네. 아, 일단 나, 나 지금 목숨이 됐는데. 어, 어, 야 일단 어, 총알은 내가 먼저 죽어도 되나? 어. 그래 내가 껌쪽 음? 하나 하나 더타나 어? 아니면 확실히 S밖에 너무 좋은 거. 너 가. 가. 너 가. 아, 가. 가. 뭐야? 칼타 아, 좋다니까. 몰라. 로아너 가. 왜? 나내집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왜 나보고 그래 계속? 나 독감 스포 그 풀로 하나 더 타갔는데. 또 있냐? 각 타고 올라. 위험한 저거 바위로 아. 막아. 이, 네가 네가 올 때마다 왜 이러지. 몰라. 쟤들이 날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널 극심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여게다지니리얼 오우 쉣. 물론 얼리에 대한 분노였다. 리얼리얼 잡은 아, 거 아니었어? 방금 우주 폭발 데미지 나왔어. 어? 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리얼 하나, 하나 어린 리얼리얼리얼리얼리 몰라? 음? 아 여기 또 있네 야 여기 왜이 많아 어 나왔다 하 태광 하나. 스케일이 개, 커졌냐 여기 돌로 막아라니까 어허. 어 잘하긴 하네 근데 그거 황일 아이가? 생황일 그럴... 엄청 낮은 확률이긴 한데 잘라 <웃음> 성체가 되긴한다어 뭐가? 다섯 마리라거든니 네 옆에 농장 규모 볼래? 응? <웃음> 음? 다섯 마리 데리고 온 농장의 규모다 이게 얘네 코코아콩안 먹겠지? 그래 안 먹겠지요 설마 이거 먹고 취할 일이네 아 여기 우리가 막았던 거기네 이거. 그러네 돌고돌라 여기네 나와 아이 글루가 여기 갈래? 여기 음. 양이랑 소 같이 있는데 너무 부글부글해보려 이미 잔뜩 있어가지고 여기는 <웃음> 와 그럼 여, 여기 하나에 몇개 있는 거냐? 독거미 퍼너 4개인가? 겁나 많은거지 4개, 4개 있는거 같은데? 계속 나온다 여기 납작하기 진짜 좋겠다 여기 하나에 독감포 퍼너 4개 있다 어 아. 어... 납작하는 어... 사람이 일로 오시오 아 어, 당농장 어. 여기 뭐지? 하나 더 있네 응. 음. 하나 더 찾았다. 한, 한 내가 본거 많지, 지금 한 일곱 개 됐는데? 난 당농장 말고, 이제 어, 당근농장. 어, 어, <웃음> 야, 막, 당근, 맨하네. 당근 키울 건데, 무슨 당근 키울까? 박당근. 1번 흑당근, 2번 세척당근, 서복, 박당근. 4번이요. 4번은 뭔데? 바흘로 누구세요? 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랑 당근이랑 다 빼고 누구 있나? 바로, 바흘로가 있다. <웃음> 누구 있어? 홍건에 누구있냐? 있는거 같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C에? 시에. 어씨에 있다 어허 있 때. 당근 우리 좀 알고 누구 있음? 어? 롤 어허 어, 있다 소리인데. 롤도 있다 정신병 <웃음> 모든 정신병이 다 있다 야 예. 어. 내가 군원이다아만나의군원 만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홍 잘못한 당근 잘못 오케이 <웃음> 예. 오케이 <웃음> 모든 게 잘못, 당근 잘못이다. 당근빠이 책임져라. 아아무튼이 <봐바> <봐바> 잘못되면 당근한테 정가하면 됐네. 그, 일본에 잘못하면 배를 긁는데. 잘못한 이유. 난 그게 보고 없긴. 싶다. 그가 잘못한 이유. 천만 떴는데? 계속 뜨네? 천만이. <봐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셨죠? 돈을... 네, 돈을... 돈을... 가지고 저렇게 쓰는 거기 지름, 지름신 강림했다 오늘 오늘 오늘 지름신이 강림해, 강림해가지고 약... 약영원을 질렀는데 이렇게 강력해졌어. 봐라 오늘 지름신 강림했다 이거. 리얼 오우 쉣. 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 발로가 뭐야? 발로란트야? 아니, 응. 로드 투 발로. 로드 투 발로. 음, 황자로 발견했는데? 봐라. 게임, 게임까지 많이 친다, 가네들 충환이, 어? 이거, 네가, 네가, 사, 네가 찾은 거임? 어디? 어, 많이 보이다. 부분에... 나, 거기다. 아, 이름 있는 거. 같아. 병신 같아. 아, 모르겠다. 이름표 하나밖에 없거든? 아, 그래. 이름이 매우. 일인빵 호박시 정도. 당신 같지. 나도 이해한다. 아, 그걸... 아 호박시는 그, 필요 일림... 그거, 그거 어쩔 게 없다. 당신만까지. 이십오. 그럼 일인 일 그거 기탑 정신만. 될게 없다. 음. <웃음> 일인표 하나 갖고 온다 스폰오 또 발견했네. 레전드다. <웃음> 스폰오가 많은 게정상인거보다그죠또 찾았다 스폰오. 스폰오 한열한열개 찾은 거 같다. 야 누가 길을 엔더 막대로 피... 형광등으로 표시해나. 누구 누구야? 난난 난 아니다. 아니 길을 형광등으로 표시하는데? 길. 다야 당근, 혹시 여기 우리 두 말고 누구 있나? 나 시에. 음. 당근. <웃음> 혹시가. <웃음> 아이 대원인데 대원이. 아 맞네. 야 대원인데. 대원이 지금 치고 안했다야 민규가. 저거는 반역입니다 아스폰업어볼까저녀석 아, 안보를 지켜야 된다 대체 누가 말하고 있는거지? 지혜가 야 알았다 나스포 하는 15개 찾은거 같은데 개 세워보고 15개 아니면 당근타닉 나는 결국에는 사막 한가운데 해초농장을 어? 만야 이거 물갈퀴 <웃음> 필요하냐 물갈퀴 아, 물갈퀴? 일단 놔둬놔 음. 놔둬. 이곳에서도 차. 덥구니니 네 오리발 필요하냐? <웃음> 오리발. <이, 웃음> 어... 동건이 저좀 어떻게 좀 해봐. 미친 놈이야 저거.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가 있어. 키프 <웃음> 동장하고 있어. 미친 놈이야. 가 사막에 고 뭐. 다딱리장돌아왔나 딱대라 만들었다. <웃음> 덕고 아. 물 물각 물갈, 물각 줄까 내가 물각키 물각키 줘야 돼 덕고 우리는 줘도 어? 백날쓸데 없다 백날쓸때난 맨날 쓴 씁니다. 열고 가져가고 빵 먹고 여기 Y가 몇이지? 아 그래도 최근에 y. 물에서 오직게좀 늘어가서 답답했는데 잘 됐니? 거기 와, Y y 1 p 에 있다더라. 어나 y 1 p 에 있어. 어어, 예. 잠깐만, 벽에 대원이 있다. 어? 어? 나 대원이 여덟 명 발견. 오. 큰 거가 작은 거가? 어, 좀 큰데? 그 뭐? 오, 대원 있다. 아니다, 그거 준원이다. 있 예. 준아! 얍! <웃음> <웃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정답이다. 아, 주이 치들어왔구나. 오케이, 대원아, 내가 살려줄게. 야 캘프 농장 만든다고 모래를 몇 개를 먹은 거지? 벌써 한 세트를 먹었네. 모래 내가 먹어 놓은 거몇개 구워주면 안되나 유리 만들려고 나. 아 유리? 어, 구울 수 있어. 음. 와나 공간이 없네. 마인카트 버려 버려 되려나? 아 누가? 누구 여기 한조 있는 사람? 잘... 한 다섯 개. 너 여기 한조 하는 사람? 저요 나 여기 잠시 TP해서 저것 좀 없애주면 안되냐 잠깐만 지금 위치 저장 좀 하고 싶은데 오케이 좌표 어 저장했고 응한두 알게 저 위에 저거 좀 저거 좀 떼어줘 요쪽에 있다 어어 어, 뭐야 야 이겼다 뭐? <웃음> 스킬레턴 잡으러 나 용암 들어가서 저 이겼다 어? 뭐, 뭔일 있었나? 어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아, 수고비 가져갈래? 와봐. 어? 뭐, 어, 뭐 주나? 이미가, 어, 다이아 두개 아, 감사합니다. 먹어. 하고, 대원이 25개다 더 좋은 거다. 야, 이거, 이거 나도 많은데, 이건? <웃음> 많으면 좋은 거다. 대원에는 말은 많을 다 제일 좋은 거다, 그게. 왜냐하면, 솔직히 다이아보다 저게 더 부족한 거 같은데, 나중에 하다가 아기 좀비 있다. 아기 좀비 찾았다, 아기 좀비. 어디야 여기 아 아래쪽이네? 나 이쪽에 있었는데 아, 용암? 용암? 다이아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다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 찾아볼게 내가 근데 나 체력이 한개나 먹을 거 있는 사람 코코아 저 어? 어, 달하러 갈까? 어? 저 달하러 갈까? 어? 조 달해줄 수 있냐? 아그 이마트 전수조진격 활성화 잠깐만 여기 가 좌표 좀 찍자 나 체력 두칸으로 살아남고 있거든? 어 그거 어, 어, 어, 배달 왔습니다 나 체력 한칸이었는데예 <웃음> 이거 그냥 다 드시고요 난 옷도 없다 예, 어. 네, 조금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 게왜 수박이 60개입니까? 나 하나 더 시킬 것 같은데 어잘했어안 <웃음> 되겠다 어 잠깐만 이거 그건가? 오류가 났네 난 분명히 11개를 이거... 시켰단 말이야 거의,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 이쪽에. 나는 먹을 거 그냥 버섯 수치로 해결해야겠다 아나관제 캐러... 크루상 못느다아 이제 버섯 농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 버섯 지금... 버섯 수치하니까 현실판 버섯 수치고 싶어 무 맛일까 양송이 버섯 버섯은 버섯 마시지 그냥 일단 대나무 한번 수확해야겠다 나를 수확한다고? 미친놈이다. 어, <웃음> 저거, 저거, 불법이다. 어, 어 대원이 대원이다. 뭐야. 이걸 어... 날 수확한다. 예스. 어. 빨리. 아, 우리가 구해줄게. 아, 대원이. 아. 왔다. 구해냈다. 구했다. 이걸 날 수확을 한다고. 이게 채취한 건지, 구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해줬다. 구한 거. 수확. 어. 구함 당했다. 그러니까 돌맹이 속에서 해방시킨거죠 아아 대나무 한순간에 6,64개짜리 0 세트가 다섯 개가 만들어졌어 내가 64명이나 있대 이니역시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수박이 54개다 뭐라구 요즘엔 다중우즈가